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오늘 저희 공공이 소개하는 날입니다. 제가 포터 전기차를 작년 한 5월 쯤에 신청했나요? 그래서 원래 올해 5월쯤에 나올다고 했는데 한 조금 더 앞당겨졌습니다. 요새 좀 당겨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오늘 받았습니다 적재함의 이 철판은 영업사원분께서 서비스를 해주신 겁니다. 원래 이 철판은 없습니다. 자, 외부는 다보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전방 추돌 방지 이 카메라 센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용 GPS 샤프트는 이렇게 <웃음> 지붕에 운전석 한쪽에. 생품맞게좀 올라가 있고요 자,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내부는 열었습니다 포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2인치 고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승용차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레는 이렇습니다 지금 투톤 시트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오토입니다 그 포터는 그 스틱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다 오토예요. 가끔 스틱 무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업사람들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초장 모델도 초장축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뒷공간에 조금 여유가 있고요. 실내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시동을 거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시고, 요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요렇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파란색 차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여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뭐 모드 바꾸는 거, 음량 조절하는 거, 승용 차들고 똑같아졌습니다 포터가. 그리고 이쪽에 승용 차들고똑같습니다고 메뉴 보는 거하고, 그리고 포터에도 크루즈 컨트롤 들어간다는 거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배터리 그 열선. 이 옵션이 2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꼭 넣으세요. 이게 이제 겨울에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뒷창률 열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기본으로 이렇게 누르면 포함이 됩니다. 후진 넣었을 때도 당연히 들어오고요. 여기 포함이 돼 있고 뭐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라디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 다들하실수 있고 이렇게 기어봉 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봉은 이 앞에 당겨서 당기면 된 방식이죠.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사이드 하단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에코 모드, 뭐 노멀 모드 변경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홀드 이거 신호등에 브레이크 밟고 서있으면 자동으로 잠겼다가 악셀 밸브 풀리는 기능 아시죠?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전용 룸빌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패스, 그, 카드 꼽으시면, 전기차에, 하이패스, 전기차용 단말기가 달려있는 것들은, 요새, 아마, 요번 달부터 될 거예요.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전기차들. 그거 알아보신 다음에 꼭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주요 기능 중에,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셋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차량 보면, 차량이라고 들어가시면, 운전자 보조가 들어있는데, 이게 전방 안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전방 안전. 전방 안전이라고 돼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그게 이제, 차량 충돌방지 있죠. 브레이크를 차가 알아서 브레이킹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이게 가끔 좀 불안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끄면 됩니다. 그냥 경고만 해주게끔 껴주 꺼놓으면 됩니다. 근데 조금 기본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자주의 경고 요거 이제 전방에 차량이 조금 출발했을 때왜 하이패스에서 기능을 해주는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아니면 블랙박스나 그런 기능이 이제 아예 차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다가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가 조금 그 너무 길게 운전하거나 이런 것들 알람 주는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로 한전 그죠? 이제 깜빡이 안 켜고 차량 변경, 차선 이탈하면 차선 이탈 경보를 삐삐삐하고 보내주고 핸들을 경보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조율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켰을 때 조금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요게 이제 포터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뭐 비슷한 거고요 아까 아이콘 모드 거. 그 다음에 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충전 중에 이 커넥터를 잠그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왜 있냐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으면 커넥터를 빼간대요 자기거에다꼽는다고 그래서 충전 중에 커넥터를 못 뽑도록 잠그는 장치가 있는데 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시면 해제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충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도 뽑고 싶잖아요 빨리 출발해야 돼 근데 이걸 못 뽑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기 스마트키에서 자동차 키에서 그차문 열린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게 빠진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끔 몰라서 그 as 부르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공조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예전 고급 승용차에 들어 있던 거죠 이제 외부 공기 차단하고 터널 같은데 들어가면 뭐 공기 차단하고 이런 것들 기능도 포터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확실히 이제 자가용화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뭐 블루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뭐 웬만한 자가용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포터에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요 정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기가 USB로 꼽는 게 아니라 C타입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사용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충전할 때 고속 충전을 할수 있게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USB 포트도 있고 요걸로 바로 꼽으면 여기서 노래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탈 방지나 요 미끄럼 방지 여기서, 여기서 온오프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이 버튼으로 온오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정말로 웬만한 승용차 못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자 하이라이트.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스포츠카도 하는데 패들이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시 패들. 이게 스포츠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속도 조절할 때 패들 달려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패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패들이. 뗄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회생제동에 대한 양. 회생제, 왜? 전기차들 보면 회생제동 때문에 좀 이질감 느껴진다는 것 때문에 미슈가 많았잖아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왼쪽 헤드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 양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이질감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난 내리막길을 좀 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차 충전도 하면서 브레이킹도 할수 있는 회생제동 양을 좀 늘리면 좋겠잖아요. 그때 이제 왼쪽 걸 당기면 회생제동 양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빨리 좀 전기차 충전도 많이 되고 제동도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패드시프트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버튼으로 만들었으면 그때그때 대응하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패드시프트로 넣어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집에 오면서 한번 해봤는데 쭉 밟고 하다 내리막길 왔을 때 패드시프트 탁탁 담기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저희 포터 전기차 리뷰를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건 경기도 기준입니다. 그 저희가 이게 이제 포터 전기차는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모델을 설명드릴 필요 없고 초장축 모델이고요. 요게 저희가 차값이 2,460만 원이가 냈어요. 이제 뭐 옵션 한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1,9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또 200만 원이 또 줄었어요. 작년에 2,100만 원이었거든요그 전에 2,300만 원이었고 또 그전에 2,500만원인데 지금 매년 200만원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사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조금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물론 뭐 전기차 배터리가 싸지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부분들 염두해 두시고요 최근에 그 할부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전기차 초고시간이 굉장히 당겨졌어요 그래서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시면 아마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겁니다 저희도 한 1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차 리뷰를 끝냈고요 다음에 주행하면서 전기차 포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